사실 이 방의 방장이었는데 저를 버리고 나가가지고 제가 불렀습니다. 아 이분이 방송하시는 분이에요? 그죠. 방장님 왜나가세안 들었어요. 어? 저도 방송하는 분인가 봐요. 저도 방송을 켰네요. 그럼 나도 방송하는 분 아니야? <웃음> 아닌가? 이거. <웃음> 어 아니 <웃음> 나 나도 지금 어방자님 안녕하세요 방 어. 방송 잘 되세요? 어 뭐야? 어 동생 방송은 배틀 방송 잘돼요 <웃음> 뭐야? 뭔가 들은 것 같은데 <웃음> 안녕하세요. 다 써야 돼 이제 오케이 예. 마이 크다 되세요? 확인 가요 제가요 아 잠깐만 어어 어, 잠깐만 이러, 이러지 마첫 방송에 첫 방송에 이상한 걸 붙일 수 없어 첫방어저 저는 방저거 베트님 방송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막중한 인물을 네 어 잠시만요 제트, 제트님 혹시 되세요? 마이크? 마이크 드세요? 네네 오케이 다 키워.. 다 키셔야 돼요 날 제대로 할 거거든 오늘부터 유명한 방송이 될 거야 왜냐면 배트님이 날받기 때문에 개소리야? 스스로 살아야 돼 <웃음> 아, 오케이 아 들려요? 다시? 푸나님 아, 푸나님 아. 말해봐요 푸나님 돼요? 들려요? 네, 아니 잠깐만 방송한다니까 왜다왜다나 아, 친구 요청 보내는 거야 아니 배트님한테 보내요 난 방송인이 아, 아니라고 나는 아, 아니 아. 잠깐만 왜왜나 친구 요청에 나한테 보내는 거아 제발 이러지마 이런 부담 나 아직 익숙치 않아 다 되죠 갈게요 아 어색한데 어떡하지 아 그럼 음. 여러분 모두 다 검색은 하지 말기로 지금 트위치 검색하면 안 되거든요? 나 나오기 때문에? 안 돼요 트위치... 유튜브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? 네. 나이스! 좋아 유튜브도 안 하죠? 유튜브는... 뭐, 네. 저희 유튜브... 뭐, 지도않아요아 그렇구나! 음. 오케이 But it'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reate yeah. all day and all night we'd stay up